성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. 대통령도 범죄기를 했다면 당연히 수사 받아야 하고 또 어, 대인 무에 불기소 특권이 없어진다면 그때는 엄정한 법의 심판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. 대통령은 설령 피의자가 아니더라도 앞장서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힐 그런 책무가 있다고 생각. 다